가을밤이 찾아와 그대를 비추고 또 나를 감싸네 눈을 감을 때마다 향기로운 내 맘이 내게 전해지네 너는 무슨 생각에 나란히 누워서 저 별을 바라볼 때면 나와 같은 마음인지 몰라도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난 소중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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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같이 걸을래 많이 어색한가 봐 자꾸 딴를 보고 너 닮은 별만 바라봐 싱그럽게 불어오는 바람에 너와 함께 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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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힘들어 보일 때 내가 더 아파오고 속상한 마음만 커져요 내가 곁에 있을게 항상 너의 편이 되어줄게